네, 안녕하세요 애니멀로티 t 의 테드 d k 입니다 어? 네. 옷이 바뀌었네요? 샀어요 아 저도요 네. 저도 샀습니다 이제 자, 예, 자, 새로운 유품이에요자 네, 네. 이제 저희가 유튜브 멤버십을 음. 오픈하게 되는데요 이미 오픈은 했죠? 한지 한 3주 됐네요 네. 이 영상을 찍어놨다가 네. 저희가 그 영상을 좀 변경할 게 있어가지고 맞습니다. 다시 찍고 혜택, 있습니다 혜택 변경 네 혜택 변경과 네. 등급 변경 네. 네, 등급 한번 설명해 주시죠 브론즈 네. 실버, 골든, and VIP가 있어요. 음, 맞아요? 네. 자, 브론즈는 4,990원이고, 혜택이 하시죠? 어떤 게 있냐면 네. 일단 저희 애니멀로 랩 시리즈 전품목 할인, 네. 또뭐 있죠? 애니멀로 쇼핑몰, 쇼핑몰 내에 그 멤버십 전용 카테고리가 있어요. 음. 거기 가시면 생물부터 용품까지 이렇게 저희가 할인 품목을 넣어놨습니다. 자 실버는 8,990원이고요. 어, 하나 더 추가되는 그러니까 브론즈 혜택에서 하나 더 추가되는 게 아쿠아라이프 추첨. 그쵸? 그리고 물생활 Q&A 영상. 예, 그렇죠. 그렇죠. 예, 두 가지, 두 가지 추가되고 네. 그다음에 골드 멤버십이 또 있는데요. 네. 금액은 12,000원이에요. 너무 비싸진 거 아니에요? 근데 그럴 만한 혜택이 또 안에 있어요. 뭐냐면 맞습니다. 브론즈 그다음에 실버 혜택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원하는 생물 네. 현재 시중에서 재고가 있는 것 중에서 원하는 생물들 네, 상어도 돼요? 상어는 됩니다 돼요? 네 아무튼 어, 그 상어 된다그 생물들을 여러분들이 할인 요청을 해주시면 네. 그 해당 콤보에 대해서 저희가 늦어도 하루나 이틀 안에 아, 이렇게 네. 올려드릴게요 2, 30만원짜리 물고기를 한 10% 이상 아, 15에서 20% 정도 할인을 받으시면 네. 뭐 이거는 그냥 상세가 되죠 네. 그래서 골드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품목을 알려주세요 생물에서 자 마지막으로 vip 가 있는데 이거 뭐예요 <웃음> 이거 그냥 가족들을 위한 거죠 네 맞습니다 네. 12만원 네. 그리고 새 우선 영상 우선 시청권이 있는데 음. 아 저희가 좀 생각하는 거는 저희 지금까지 찍었던 원본들 있잖아요 뭐 독도 같은거나 이런 편집 안하뭐 생날건 1시간이나 음. 아, 한 1시간 반짜리 네. 얘네가 도대체 편집 안하면 안 어떻게 되나 음. 네, 사실 그냥 VIP 탭 그냥 해놓은 거고요. 재미를 해놨습니다. 네. <웃음> 진짜 재미예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알고 계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골드가 고, 물고기를 많이 사시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장 메리트 있지 않을까 싶고요. 또 원하는 그, 물고기 구입. 그렇죠. 원하는 물고기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계속 지속적으로 이 생물들은 업데이트 될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봐주시면 좋겠고 그 의견을 낼수 있어요. 생물이 너무 업데이트 안 됩니다. 그럼 음. 저희가 또 이렇게 또 업데이트를 할게요. 오케이 알겠습니다. 최대한 적극.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금 처음 멤버십을 여는 거기 때문에 네. 이 혜택 측면에서 좀터트르다 그래야 되나 좀 약간 부족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피드백, 피드백 받으면서 네. 그것도 추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. 수정 보완해 네. 나가겠습니다. 그래서, 그래서.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시면 이 아이폰에서는 가입 버튼이 안 나오거든요. 아 맞아요. 아, 그래서 둘다 아이폰이라. 네. PC 버전 가시거나 안드로이드 포인트 나옵니다. 음. 구독 옆에 가입이 있어요. 에이. 그걸 하시면 되고, 가입하신 분들은 저희가 알 수가 있죠. 에이. 댓글 다시거나 음. 라이브 방송할 때 배치가 있어요. 다 댓글이죠. 뭐. 네, 댓글 하셨을 때그 옆에 배치가 있고, 그게 기간별로 색깔이 또 변하는 것 같아요. 네. 일단 배치 <웃음> 네. 모양은 저희 애니멀 로고입니다. 에이. 네, 거기서 네.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. 음? 어, 뭐 약간 뭐 비싸다면 비싸고 싸다면쌀수 있는데, 충분히 그 금액을... 상세시킬 수 있지 어, 않을까. 맞습니다, 맞습니다. 맞습니다. 그 멤버십을 가입해 주신 분의 한해서 그 가입 방법 영상을 또 저희가 만들어서 올려 드릴 테니까 거기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지금까지 애니멀로 TV의 테드 디키였습니다. 안녕! 하하하! 애니멀로 티비